안녕하세요 양포치입니다자 오랜만에 어, 카메라 앞에서 제가 촬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목 수술을 이제 해가지고 촬영을 잠시 하지 못했었어요 어, 이제 다시 영상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거는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 제가 보통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질문 중 하나가 Forex를 시작을 하려면은 이 FX 마진 거래를 이 외환 거래를 시작을 하려면은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 아마 이 질문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당연히 투자를 할때이 투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개개인마다 그 금액이 편안한 내가 투자하기 편안한 금액이 다 다르겠지만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 내가 이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돈 제가 이제 자그마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통 이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사이로 나왔어요 내가 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이뤄도 삶에 큰 지장이 없다 이 정도 돈이 이제 1 0 0불에서이0 0 0불사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MT4를.. 아 이건 저구요 이제 MT4를 준비를 했습니다 거래를 할때 사용을 한 브로커는 이제 두프라임이구요 링크 하단 링크를 확인하시면은 을 어떻게 두프라임 가입을 해서 이제 가장 좋은 ECN 어카운트 타입으로 스프레드 적고 출금 입출금이 상당히 빠른 간편하고 빠른 네, 브로커 사용방법이 하단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한 브로커는 바로 두프라임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이제 1900불을 이제 입금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어카운트를 이제 뿔릴 수 있는지 왜 1000불에서 2000불 사이가 내가 룰만 지킬 수 있다면은 금방 큰 돈이 될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거래를 했는데요 거래 방식은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파운드엔만 거래를 했고요 아마 골드랑 US30을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는한번 했는데 파운드엔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봤습니다 왜파운드엔을 공략을 했느냐 우선 파운드페어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그 속도 또한 런던 오픈, 뉴욕 오픈 이 시간대를 잘 이용을 한다면은 움직임이 나올 때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운드를 공략을했고요두 번째 거래 룰 같은 경우에는 어2 0핍3 0핍4 0핍을 바라보지 않고 1 0핍에서1 5핍 최대 2 0핍 정도를 제가 한번 노려봤는데요. 세 번째로 라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에 고정적으로 1랏에서 1.5랏 정도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파운드엔 1랏 고정으로 10핍에서 20핍을 노려서 하루 100불에서 200불 정도를 노려본다. 거래 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에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네, 서포트 레지스 그죠?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출세선, 즉, 트렌드 라인, 트렌드 라인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거래를 했고요. 10핍, 20핍을 노려서 하루 100불에서 200불 정도 사이를 좀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거래를 했는데 확인을 좀 해보시면은, 자, 세팅을 좀 가보면은 이제 두프라임이랑 제 라이브 어카운트인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확인을 하고요어 이제 위클리 위클리를좀 가보면은 봅시다 자 디파짓 1900정도로 나오죠? 네 1902불 그 다음에 프로핏 이제 프로핏이 672불입니다 672불 그래서 현재 2574불 그 다음에 73전 이제 거래를 좀 확인을 해보면 여기 그죠? 그래서 2500불 정도가 좀 있는데 네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히스토리 위클리죠? 일주일 네 일주일 동안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이러한 결과물로 600불 조금 넘는 네,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거진 이제 700불에 가까운 수익인데 여러분도 한번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이렇게 큰돈 아,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100만원도 물론 당연히 큰 돈이지만은 제가 조금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1불에서 2000불 사이로도 충분히 우리가 꾸준하게 더큰 욕심만 부리지 않다면은 금방 1 0 0불 2000불을 더큰 돈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꾸준하게 한다면은 아마도 1랏 2랏 고정이 아니라 조금 더큰 랏을 또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어카운트가 조금 커졌을 때 돈을 조금 빼가지고 하나는 이제 바, 지금 하는 방식대로 리스크가 큰 그렇죠? 리스크가 큰 어카운트를 운영을 하고요 이제 두번째 여기서 조금 뺀 돈으로 이제 1% 리스크 거래를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보통 거래를 할 때는 0.5에서 뭐 최대 2% 의 리스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로도 내 삶에 큰 영향이 끼치지 않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2% 리스크가 아닌, 이제 고정낯, 1낯, 2낯으로, 어, 한 5%에서 10%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로 가져갔고요. 어, 보통 10핍 스탑로스, 10핍 뭐 타겟, 15핍 스탑로스, 15핍 타겟 이런 식으로 1대1 비율로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거래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뭐 100만원, 200만원 투자해서 일주일 만에 65만원의 이제 이 수익률은 어, 퍼센터지로 따지면은 상당한 이제 금액이죠. 그렇죠 연말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1월달쯤에 시작을 하시는 것도 정말 괜찮고요 아직도 이 fx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을 드립니다 모든 강의를 보실 수 있는 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주소에 있습니다 이 주소에 가시면은 80시간이 넘는 강의 시간과 100개가 넘는 pdf 자료들 그리고 매주 이제 라이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한주 좋은 거래를 하시고요 다음 영상 혹은 저희 멤버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